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네. 부활절이 주간이잖아요 네.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. 이 말씀 중에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허. 이 말씀을 읊조해 보면 좋겠어요 아멘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, 음.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 지금 옥제라고 보셨을 텐데 이게 처음 하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있을 것 같아요. 한구들이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, 목사님. 예.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말씀 안에 잠잠히 음. 머물러 있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. 내 네. 안에 가라 이 말에 그 말씀의 내용이 많건 적건 그게 음.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좀 자본이 머물러 있기를 음. 원하시는데 아, 우리가 여러 절을 하다 보면 자부지 머물러 있기가 어려워요. 그런데 그렇죠. 짧은 한 절을 하다 보면 말씀 속에 자본이 머물러 있을 음. 수 있, 있어서 네. 좋은데 그때 신기하게 나도 모르게 많은 음. 하나님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. 네. 네.